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려 좀비로 변했다. 현재 생존 5일차. 이제 슬슬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다. 도시로 가서 먹을 거를 좀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? 얘들아! 어. 우리가 생존한 지 벌써 5일차야. 하지만 이제 우리 집에는 먹을 게이 음료수 한 캔밖에 없어. 몬소밖에 없다고. 난 환타 있는데 너 환타 있냐? 아야 지금 옆쪽에 보면은 체력도 있고 그다음에 먹을 거좀 떨어지는 거 보이지? 목도 마르고 음. 그다음에 맨 아래 있는 거는 좀비한테 물리면은 좀비한테 감염되니까 조심하도록 자 이제 애들아 어, 이제 가서 먹을 거 구하자 뛰어 뛰어 어, 편의점이다 편의점이서 우리 먹을 거 먹자 빨리 빨리 먹을 거막 챙기자 후카집도 챙기고 야, 마실 거 없어. 마실 거 스니커즈. 여기 물 하나 있어. 물 하나 있어? 야, 나 목말라 목말라. 나물 좀. 아, 물한잔 할게. 얘들아. 장착. 꿀꺽꿀꺽. 꿀꺽. 아, 오랜만에 먹는 물. 아, 너무 좋아. 근데 오늘은 아침이라 그런가 좀비가 별로 없다. 어, 저, 저 기어다니는 좀비 봐 봐. 징 녀석 내가 없애주지 뿡뿡뿡뿡뿡. 뭐야, 뽁, 뭐야. 뿡뿡. 아, 곰필이네. 넌 직업이 선생님이라 곰필 던질 수 있나 봐. 그런가 봐. 근데 너무 약하다 야야 야 일단은 우리 집 아무 데나 들어가서 무기 좀 챙겨갈까? 이쪽이야 오, 경찰 좀비! 어디?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얘들아 바로 편의점 앞에 이호야 빨리 와 우리 무기 좀 챙겨가자 어, 어 군용 반탕복이 탐나서 입었어 어, 오레오다 오레오도 먹고 어, 여기 총 있어 얘들아 이 집에 여기서 총을 파밍했다 우리 이거 집집 막 들어가가지고 파밍해 일단 쟤네 어딨어? 바로 뒤에 어? 야총 좋은데? 쟤네 음... 내가 선물 가져왔어 여기 어? 뭐야 이거? 어? 근육만탄복이다 응 음. 얘들아 일단 저녁이 되면 좀비가 더 나오니까 빨리 집집 들어가서 파밍하자 일단 파밍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안 열리는 거는 내가 따줄 수 있어 락핀으로 이렇게 따줄 수 있거든? 오. 어 고양이 사료! 하지. 야 리아가 좋아하는 고양이 사료 챙겨서 먹어 나중에 아니야 난 먹고 싶지 않은걸 고양이 사료좀나 먹을게 어 맛있다 야야야 야, 야, 지금 좀비 시대인데 지금 따질 때냐? 야 모두 편의점으로 모여 이제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 어 얘들아 옆에 학교가 있어 학교로 가서 파밍해보자 어, 학교에는 좋은 게 있어 어 좀비 어야왜 이렇게 빨라 얘는 학교엔 좋은 게 많을 거야 어 학교에는 가세요. 뭐가 있을까? 이거 완전 우리 학교는데? 우리 학교는? 우리 학교는? 지금. 들어가는 입 코가 어디야?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가 봐. 에, 야, 야, 학교 여기 있지. 여기 교문. 아, 학교를 하도 안 다녀서 몰랐어. 얘들아, 너네 좀비를 워했구나 얘는 잼비래, 잼비. 젠비. 잼미니 좀비. 음. 내가 총이 있으니까 앞장 쓸게. 지금 저녁이 되고 있어! 빨리 들어가서 몸을 좀 숨기자 오 뭐야 행정실, 교장실 야! 바깥에 지금 뭐야? 얘들아! 일진 준비! 일진 아비 일진 준비! 일진 준비! 오! 오! 야 너무 세 너무 대야. 도망가! 도망가! 그냥 딴데 가! 얘들아 그냥 교실로 들어가자! 와! 와! 버렸 또, 버렸 또. 와! 얘들아! 나 너무 아파! 와 좀비 너무 무서운데? 이쯤으로 올라가자 그냥 이쯤으로 올라가! 너무 무서워 아 일단 몸을 면좀 숨겨야겠어 그냥 한참 썼는데 죽지 어? 않아 얘들아 응. 교실에 우유가 있어 우유 먹자 어? 상한 우유인데?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? 야 리아야 어? 네가 상한 우유 먹어봐 마셔봐 왜? 한잔 해봐 괜찮지 않을까? 괜찮지 <웃음> 않을까? 너 상한 우유 좋아하잖아 얼굴도 상해가지고 어때? 어! 어때? 기분이 어때? 좀비가 될것같아 뭐? 방사능을 올려주는데? 아 얘가 방사능 올린다고? 안돼! 야 좀비되면 죽어 컴퓨터실컴퓨터실컴퓨터실에서 우리 그거 게임 한판 하자 로블록스 아하 저기 같은데 컴퓨터가 어떻게 돼? 아나불좀켜불좀불좀 불 좀. 불좀 켜고 야야야 야, 어, 컴퓨... 혹시... 컴퓨터실에서야 로블록스 한판 우리 우리 챙길 거 없니? 미호야? 뭐? 근데? 없어, 없어? 과학실. 어, 과학실에 꿀, 백꿀까백이 있어. 이거 하, 먹어야지 않을까? 먹을 사람 먹어. 탱창이 너무 꽉 차가지고. 나도 안 먹어도 돼. 얘들아, 방사능 지금. 우리 ]게. 방, 방사능 계속 올라가잖아. 이거. 구급상자 먹어야 돼. 구급상자랑. 아, 유문의 주사기. 이거 먹어야 돼. 방사능이 음. 그래야지 안 올라가지고. 좀비로 안 변할 수 있어. 자, 우리 내려갈까? 어, 올라가는데 또 있네. 어, 여기 옥상. 근데 옥상에는 템이 없을 것 같고, 어, 교장실 네, 이런 데 가보자. 이거... 음, 교장실이나, 교무실 이런 데 템이 많을 것 같은데. 어, 좀비다. 잼비, 잼비, 잼비. 잼미니 좀비. 얘 염색도 했네, 얘는. 불량 좀비들감목 쪽실? 감목 쪽실 한번 가볼까? 가보자. 어 어딨어 여기! 여기 재킷 먹어 재킷 이거 방어력 올려준다 오어 청바지다 자 청바지도 있고요 장착 오케이 나 풀셋이다 거의 보건실! 보건실 좀 챙겨 오오오 젠비젠비 아놀랬네 청았으 청았 여기 주사기 또 없네 아 주사기 챙겨야 되는데 교무실 가볼게 어 교무실? 누군가의 지갑! 돈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거지의 지갑인가? <웃음> 말 너무 심한 거아니야 어? 행정실이다 어? 뭐야? 행정실 가보자 근무실을 좀 털어보자 어? 락핏! 이건 내가 이 학교에 교장을 조사하면 남긴 기록이래 이상함을 눈치챈 건 학교에 근무한 지한달 째부터다 학교 3층에 있는 문소고는 이상하게도 교장 외에는 출입할 할수수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문소고에 들어가보니 나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지만 교장이 무언가에 빠져있다는 건알수 있었다. 최근에 벌어진 폭력 사태 이후로는 교장이 더 이상 학교에 오지 않고 있다. 그 틈을 타 교장실을 뒤져보았고 교장 이상한 약 물병을 한 개를 발견했다. 델타 변이 샘플이라고 쓰여있지만 무엇인지 알수 없다. 교장 선생님이 좀비를 실험하신 것 같은데? 겨민아 여기 작권 있어. 건 홀. 니가 먹어 니가 먹어 그리고 리아는 여기 락핀 먹어 아무래도 교장선생님이 좀비를 바이러스를 만들었나봐 니아 챙겼어 장전하고 나 잠깐 템좀 먹어야 돼 음. 좋아 어 근데 미호 옷 이거 폴리스 거네? 경찰 옷 훔쳤네 내가 경찰 옷 훔쳤어 좋아 됐어 오케이, 이제 학교에는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. 다른 곳을 파밍해보자. 뒤에, 어디? 어디? 오, 찾고 센데? 아, 나 권총 총알이 별로 없네, 이제? 슬슬. 자, 학교를 털었고요 자, 어쨌든, 여러분들. 음. 저희가 벌써 생존을 또 하루를 또 보냈네요. 다음 장소가 굉장히 많거든요. 뭐 군대도 막군 군대도 가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.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우리 일행들은 끝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?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